양복이 한번짤를 들어놓는 거 아주 고급 것이에요. 이거 맞춤옷이 것 같습니다 맞춤. 네, 이 양복이 뭔가 양복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을 때옷을 옷이 한번 짤을. 뭐, 자업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지금, 양봉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아시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거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정은이 팔통도 좀 막혀있잖아요. 그래그를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품도 이렇게 큽니다 뒤품도줄일거고요 이렇게. 네,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뒤판을다 줄일 수가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그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아니면 여기다 다들어놔가 잡아줘도 돼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다들자 때는 근데 바쁠 때는 다들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번수만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 같아요. 4인치 4인치면 10cm죠 굉장히 많이 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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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큽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어, 기장 표시해주고요. 혹시 작업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놓고. 이건 일단 뜯어냅니다. 빼내고. 여기를 표시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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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이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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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는, 아까 자른 만큼, 이 정도만 자르면 다 가면서 앞판은 그이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자르죠, 이쪽으로 뒷판에서 쳐 놓을 거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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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이거를 꺾어 놓는 이유는 아직 구매를 하죠. 기장을 응.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지. 기장을. 그럼 가려줘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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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뒤하고이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바이스로 잘린 거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넣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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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를 확보할 때 그게 있는 거 알거든요.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는 가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들이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받겠죠. 그러면 그대로 땡기면서 자연히 이렇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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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폭발적거로되요그 그렇다면 가위로. 일단 여기를 할까 일단 다려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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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웃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경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안쪽으로 갈리지 말고 어. 여기를 을딱를당기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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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냥 눈물 적은 것같 사람들이 그렇게 리폼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죠,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 굉장히 이게 수가가치가 높은 것거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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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캐젤 하고 시도 반인치잖아요. 반인치. 반인치 정도 줄일 거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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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소매 큽니다 진동이 채에가지 보이는데 이게 열기가 지금 많아서 이런 향이생기 겁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파줬는데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향이 생기는 겁니다. 1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되는데 잘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1인치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같이 하고요. 그냥 놓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겨드랑이 트가왜 채야 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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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줘요. 여기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줘요. 이게 소매상이잖아, 지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의 앞머리 11인치였으니까 11인치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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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쭉 박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띈 만큼, 어디만큼 띠는가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이런 식으 빗미싱으로 박아줍니다. 근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반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을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다리 그려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서 고릇을 줬으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늦진 작으로 했는데 12인치가 나올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봤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그냥 좀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11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아무리 11인치였잖아요. 11인치가 나와야 손이 달려 좋잖아요. 11인치 자, 잡았을 때 11인치 약간좀 큰데 이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려주고요. 가릴 때쭉 당겨주면 됩니다. 여기가 뺏길 때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직선으 나와요. 우산을 박아 왔거든요 이렇게 박왔으면은 섬에를 달기 전에 우선 정리를 싸게 좀. 이것은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섬에가 맞나 안 맞나요? 이제 앞판에 가서 소매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소매 재봉선을 맞추는 거예요.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래래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찔러놓고요 이쪽에 이 약간 옮겨야 될것 같은데요. 소매산을 좀 이렇게 소매 이동산을 앞쪽으로 좋고 이동산을 옮겼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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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못됐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 볼게요. 선멸을 봤을 때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은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은 차량은 파카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멸이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두스수머다할 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 한늘을아 놓고요. 피파는 유향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댑는데 지금 이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르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하고 얘기잖아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 파카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이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지금 맺더라도, 이거 울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안 하고 바로 나겠습니다 한쪽 달아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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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요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접어서 넣으이 밑단을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이치에스테이지낮진 데가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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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주고, 요것을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무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좀 크네요. 반대편. 반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허듯이 밑단을 허듯이 반대 방향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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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판 할 때는, 여기서, 이 산하고, 이 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이 접어 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접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때 여기서 오라를 접어줘요. 이렇게. 약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진 데 있죠. 표시해진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접고 우란을 접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표시해줬잖아요 여기. 까지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 놨잖아 약간 표시해 놨대 여기 위를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이렇게 반대로 밑에 제 크니까 크니까여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쭉 밴데서 하고 놓니원래는여기가 반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죠 소매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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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그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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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습니다.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이렇게 데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싹 빼줘서 이렇게. 따뜻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이타파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아예 자리잡타버립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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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 사이드도 거의 잘안 털어졌습니다. 사이드는 울면 안 되죠. 이렇게 질거나 이런 건데, 안 털어졌습니다. 판매되는 현금은 수슨집에서이 정도가 오면 맞춤 투고라고 해서 잘 가졌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기술자분들은 혹시 가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 일을 배우신 분들, 조금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 A급이 안 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샵 다른 영상이 있으면은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